안녕하세요, 추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은 어, 카지노주 아, 개인들이 어,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이 카지노주 어, 하지만 움직임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죠, 카지노주. 어, 오늘 한번 카지노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롯데관광개발 오늘 상승률이 가장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3년 8개월 만에 크루즈 재개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어, 중국이 이제 코로나 검사를 폐지하면서 어, 불을 붙였죠. 이롯데관광개발에 상승에 불을 지폈습니다. 아 그러면서 전체 카지노주들이 상당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지노 관련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 카지노주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롯데관광개발 아주 뭐 부채수준 1000%가 넘었지만 빠른 속도로 지금 부채 수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시가총액은 어느덧 어, 지금 8천억이 안 되는 수준에 있었죠. 어, 7천억대 에 있었던 롯데관광이 어느새 이제 1조를 돌파했습니다. 아 그리고 파라다이스 신고가 쓴 이후에 어, 살짝 이제 조정을 받았죠. 오늘 4% 반등을 했고, GKL 역시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두개 종목 롯데관광 어, GKL은 어, 실제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기대 심리가 이제 상당히 반영되고 있죠. 그리고 p b r 은 3.7, 3.1. 어, 요두 개에 비하면 파라다이스가 좀 작아 보이죠. 1.27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다소 높죠. 얘네들 1조, 1조 1 0 0 0억이지만 얘가 이제 1조 6천억. 그래서 어, 얘가 조금 더 이제 무겁습니다. 어, 그리고 카지노 주의 대장주인 강원랜드 시가총액 5조입니다. 아, 역시 좀 무겁게 움직이죠. 어, 0.85% 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 보시면 이제 SL바이오, 토비스 이런 종목은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어, 보시면 어, 상당히 이제 저조한 어,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텍이 어, 얘가 이제 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 있습니다. 아직도 어, 상당히 어, 시장에서는 이제 소외받고 있죠. 그래서 1.5% 반등을 했고, 어, 거의 2,000원을 벌면서 퍼는 5배 수준에 있습니다. PBR 0.43. 어, 부채도 뭐 29%대. 어, 강원랜드에 비해서는 다소 높죠. 강원랜드가 여기서는 부채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시가총액은 1,400억대 수준. 그래서 오늘 한번 요 카지노주 살펴봤습니다. 차트 몇 개만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어, GKL이나, 어, 파라다이스보다는 좀 뒤쳐져 있지만 어, 분노의 상승을 하고 있죠. 보시면 뭐 20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5일선에서만 지금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죠. 200일선도 이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롯데관광이. 다음 파라다이스입니다. 아, 전에 이제 신고가를 썼었죠. 12월 초에 그리고 어, 조정은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18,000원 라인때 어, 바로 밑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어, 파라다이스. 아, 다음은 gkl입니다. 아, 보시면 뭐 상승률 오늘 아주 좋습니다. 21선 어, 절대 깨지 않으면서 움직이고 있죠. 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기업이 상대적으로 좀 좋습니다 뭐, 내국인 쪽인 어, 강원랜드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다음은 코텍입니다 아, 뭐 실적 대비해서는 뭐 그닥 아, 뭐 좋은 그 상승 흐름은 보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